대열이입니다. 112강, 153문, 은혜방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웃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단번에, 어, 의롭다고 하셨죠. 단번에 의의를 입혀주셨어요 그리토의 구속의 은혜를 따라서 그런데 그거를 역사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그 그 정서와 그 지식과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고 또 기존에 이제 전제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사단이 있다는 것하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하고 세상의 구조적인 악이 있는 속에서 그런 전제된 내용이 있는 그런 속에서 그와 하나님의 단번에 완전케 하신 그의를 점진적으로 누려갈 수 있게 하시, 하심, 하십니다. 하신 하 이게 점진적인 의의를 어, 누려가게 한다고 할때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점진적인 의의를 행함으로 그것을 공로 삼아서 그걸 누리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토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점진적인 의의를 누려가면서 그 은혜를 더 확정하고 확신하고 확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점진적인 의의를 취해 나간다고 할때 그냥 <웃음> 방, 방, 방치해 놓고 알아서 이제 너희들이 그, 대로그 의의를 힘입어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점진적인 의의를 이룰 수 있는 방도를 내리셨다. 그것이 이제 은혜의 방도로 주신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세상의그 악을 또다 알고 사단의 방해를 다 알고 그걸 누려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은혜의 방도. 그걸 어떻게 하냐. 그회개와 믿음으로 그걸 이루어가는 겁니다. <웃음> 그 은혜의 방도는 딱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세 가지를 아무리 외우고 있어도 그걸 생활 속에서 누려가지 않으면 회개와 믿음이 되지 않아요. 복음 강설과 성, <웃음> 그 성례와 또 기도예요. 그걸 그걸 내가 뭘해 가지고 무슨 뭘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그 방법을 쓰셔서 써서 이제 그 외계와 믿음을 이루고 완전한 그 의를 힘입은 자로도 점적으로그 일을 누려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격해서 즐겨서 해야 될 일이죠 그거 한다고 내가 그거 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기고 형제들 앞에 높은 마음을 먹을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주님이 지배하시지 우리는 섬기는 나라예요 주님도 사실은 지배하시는 것을 섬김으로 보여주셨죠 주님이 그 세족식에서 보여주신 게 섬김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시키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창조주이신 분이 이 피조물을 위해서 발을 지켰어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한 거잖아요. 영계에 발을 씻켜주라고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은혜의 방도를 써서 회개와 믿음을 이룬다고, 이루면서 이제 그 점진적인 의의를 <웃음> 확인해 가고, 확정해 가는 건데. 그걸 <웃음> 잘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이제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게 참 유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참 오묘해가지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성경과 성신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보지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성신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강조점 있고, 특징이 있으니까, 특성이 있고, 그건, 그건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그러니까, 은혜의 방도를 따라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특징은 늘 겸손하고, 늘 적극적이고, 항상 그러죠 그리토를 닮아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리토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되면 이제 말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응. 그 말속이 그냥 상속 끝에 말속이면 다행인데 그나마 상속 끝에 말속이면 다행인데 아예 그냥 본질이 다른 말속이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응. <웃음> 성경 본문은, 뭐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에베소스 4장 1절로 16절인데, 그 끝절만 읽고 이제 또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고 나머지 하겠습니다. 에베소스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죠. 소재가 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죠. 하늘로부터. 땅에서 온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몸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성신의 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웃음> <웃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 형제의 사랑도 안 하고요. 이, 이 세우는 게 아니라 허무입니다. 허무로. <웃음> 늘, 그, 늘그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예, 교회 아로서 움직이지 않아요. 성신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가지고 다 이루어. <웃음> 성신을 의지하는 게 항상 기본, 기본이 되는 거죠, 기본. 그리고 이제 성신께서 교회에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창설하시고,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삼직의 속성을 반영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반, 바, 어, 응. 반영하면서 이제 그 은혜 의 방도를 누려갈 수 있게 하셔요. 그러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받는 것부터행함에 이르기까지 다. 어,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말씀만, 교리를 듣는 것으로만 서있지 않고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웃음> 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왜 그렇게 법정, 법정적으로 완전한 의의를 점진적으로 누려갈 수 있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성화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만들려고. 1시편 82편 그 5절로 6절에 보면 신 같은 존재이지만 땅의 방백, 방백처럼 산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일은 신과 같이 되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이죠. 신의 사역에 동참하는 건데, 그걸 포기하고, 그, 그 지위에 앉아서, 형식으로, 그 지위에 앉아서, 사실은 땅의 방백들처럼 한다. 땅의 방백들은 뭐, 군림하고 지배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가진 것 가지고. 이건 다시 강조하지만 은혜의 방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회, 이 회복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구현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구현하지 않습니다. 그리토의 우리가 향기이고 그리토의 편지잖아요. 그리토도 아는 냄새를 각처에서 나게 해야 될 그런 인물들 아니에요. 이 은혜의 방도를 쓰는 사람들은 그리도를 드러낸다. 항상 그리고 하나님이 외적인 방도를 쓰시는 그 굴레 안에서 자기가 또 은혜를 누려가는 거죠. 그리토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양을 해가지고 도덕을 쌓고 사람들한테 덕을 로 덕망을 얻는 거잖아요. 자기 수양을 쌓고. 그런 사람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살죠. 자기를 한시으로라도 그런데 이제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땅의 일이에요. 땅의. 결과는 땅의 일. 항상 그래도. 결과는 땅의 일이에요. 은혜의 방도로, 어, 그, 은혜의 방도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하늘의 일을 한다. 그냥, 이게 김옥정 목사님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휴지 하나 주는 것도 신령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아로서 그 일을 해야 돼. 교회 아로서. 혼자 뭐, 그럴듯하게 폼나게 뭐, 나가서 뭐좀 해봐도, 교회 아로서 하는 거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아, 절대 아니죠, 그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냥 다뭐 열심히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목표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죠, 사실. 은혜의 방도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바, 바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공로로 세우려고 한다. 이존 오웨인이 그런 얘기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죽은, 죽은 생, 죽은 생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아 이게 온갖 우상 이교 이교 형식으로 빠지고요 우상 우상 숭배에 빠짐 자기 의에 빠고 자기 의에 빠짐 근데 생명이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면 진짜 그리스도가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토와 같은 음. 예, 예, 예,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153문의 마지막 표현에서 생각할 음. 세 가지 내용들 153문 문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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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서 중보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쓰시는 외적인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음. 마지막 표현 세가지 내용 첫째 은혜의 방도는 그리토께서 친히 세우시고 친히 쓰시는 것이다. 내가 은혜의 방도를 써서 뭘 하는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토의 몸이니까 그리토께서 내신 그 방도대로 쓰이는 거죠. 거기에 나를 들여서. 둘째로 은혜의 방도는 그리토께서 중보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쓰시는 것입니다. <웃음> 그리토의 중보사역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잖아요. 그걸 주시려고 쓰신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에 온전히 이르도록 하 이르기 위하여 이 방도를 부지런히 이 구원이 온전해진다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이제 과정이 있죠. 주님이 구원론을 세우셨을 때는 과정, 구원의 서정을 세워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양하게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에서부터 예? 중생, 또 회개, 믿음. 믿음회계 뭐건 뭐, 뭐 묶어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양자를 섞기도 하고 이신칭이 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런 것들 그런 구원의 서정을그 부지런히 그 누려야 온전한 대로 나가는. 이건 뭐,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그 방도를 내신 거니까,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쉬운 몽해가 되는 거죠, 이거. 사실 그리토께서 은혜의 방도를 친히 주시고, 친히 쓰심 부터 봅니다. 은혜의 방도는 그리토께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친히 쓰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만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방도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사도들을 온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 세례를 주라 하시며 주님과 연합된 이들에게 성찬을 베풀라 하셨는데 친히 재정하신 이런 방도들을 친히 쓰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경고하게 하십니다. 한평 강도 얘기도 아까 얘기했는데, 한평 강도가이게 오늘 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아직 세례가 제정되진 않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세례를 제정해 주셨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그, 세례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다음 교회를 세우시고 집분자를 세우시고 그 틀을 허락하신 다음에는 이제 그 질서 속에서 누려가야 되죠 사실. <웃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합니다만 그러나 그에 앞서서 주님께서 말씀 전할 자를 보내시고 그 입에 복음의 말씀을 담아주시며 또한 신의 하늘에서 거룩한 상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근본적인 사실을 제쳐놓고 은혜의 방도를 말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 안에서 은혜를 누려가라고 하는 거죠. 그걸 떠나서는 본질에서 떠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근데 그 시스템이 그냥 제도로서의 형식의 시스템이 아니고 신령한 시스템인 거죠. 그걸 잘해잘 잘 알아야. 신령한 시스템에 속했다고 제도를 또 무시해서도 안 되는데, 신령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제도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도에서 은혜를 놓치고 방도만 붙드는 격입니다. 주님이 이 방도들을 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전혀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그것이 은혜 얻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렇게나 들어도 은혜 얻는다는 뜻이 아닌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마땅히 요구하실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딱 잘라. 과정 속에서 이런 이전의 과정이 어떻고, 지금 과정이 어떻고,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런 속에서 이렇게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할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맥락을 빼놓고, 어,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잠, 잠시 잠깐 뭐, 그, 왜, 칼빈이 그런 얘기 하는데, 이방인들도 빛을 보지만, 벼락, 어둠 속에서 벼락의 빛을 보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웃음> 그뭐 깨달음이라는게 그러니까 늘 실천하려고 하고 주님의 몸이 교회에 알서그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걸어가면서 이런 빛의 인도를 받아야 그 은혜가 은혜가 되는거죠 은혜 위에 은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거죠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실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읽기 쉬운 내용이기도 해서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은혜의 방도를 써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은혜의 방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도 이건 확인한 거예요 심지어 사도가 아닌 주님이 말씀을 전하셔도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유대인들이 취하지 않았는가요? 주님이 전, 전해도 되들어요 되들 사람들은 뭐 우리가 하나님이 명한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놓으십시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한 심정을 품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자기 꾀 자기 능력, 자기 재능,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걸 아예 버려버려야 돼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뭐, 그, IQ나 뭐, 이 다양한 재능들이 의미가 있게 쓰이는 거죠. 지금은 수많은 주석들이 이미 나와 있죠 수많은 성경 강의에서들이 나와 있고 근데 그거 없을 때에도 믿음의 선진들은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깨달아서 전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그런 것만 의지해 가지고 또 성신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성신의 인도는 하나도 안 받으면서 그런 책을 보고 그런 들은 풍월로 뭘 행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그 인격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관계적인 열매도 없고. 주님이 써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말씀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받는가. 이 구경꾼의 위치에서 받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된 지체로서 받는가? 그리고 생명의 양식으로 받느냐? 정보로 받느냐? 그 차이가 확 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비스무리하게 비슴, 같이 갈지 몰라도, 나중에는 천양 지차가 됩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죠. 지체로서 생명의 양식으로 받은 사람하고, <웃음> 요컨대 주님께서 은혜의 방도를 쓰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문 문답 보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성신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이게 그 복음 말씀이 복음을 저, 저, 생명을 믿음을 일으키고 어, <웃음> 성신이 그 믿음을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는 거지. 말씀과 성신의 관계가 어떤, 명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심는이나 물주는이나 아무것도 아니어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라고 바울사도가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가 저 사람한테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나? 그렇게, 그것 때문에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기다려야뭐 우리, 우리도 한평강도가 어떻게 계심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마음을 먹으면 안돼 상대적으로 자기 잘났다고 해서도 안돼 그냥 주님이 은혜에 참여해서 참 이런 것을 경험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심고 다 하시는구나 우리는 거기 참여한 자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토께서는 성신으로 역사하셔서 복음강서를 들어 깨닫게도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여 믿음이 견고하게도 하십니다 요건대 그리토를 믿는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을 굳세게 하는 수단이 바로 은혜의 방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방도들을 쓰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믿음을 경고하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강단에서 전파된 복음강설에 친히 임지하셔서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조차 이루어지는 성찬의 떡과 포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실제 몸과 피를 우리 영혼에게 참된 음료와 양식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게 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침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항상 자기를 먼저 비추는 것이 관건이에요. 자기를 먼저 비춰야 돼요. 자기 먼저 비추고 자기에게는 냉정하게 그 따져봐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 비추는 거는 이제, 반면교사로 삼고, 주님의 때를 구하고 바, 바라봐야 하는 거죠. 음. 이제 둘째로, 주님께서 이 방도들을 쓰셔서 중보사에게 유익을 우리에게 주심. 대유림답 57문이야. 중보사역의 유익에 관한 것 우리가 배웠는데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토께서 중보사역으로 값주고 사신 은덕들은 무엇입니까? 그리토께서 중보사역으로 값주고 사신 것은 구속과 또한 은혜 언약의 다른 모든 은덕들입니다. 그 은덕의 내용들을 내용들이 대유님 문답 69문 이하에 상세히 연급되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그리토 와, 연합함. 69문에서 81문까지. 이게,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생명에 이른 회개 뭐, 신자의 죽음, 부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무려 21개의 문답에 걸쳐, 중보사에게 유익에 관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문답은 중보사에게 유익을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만 그럴지라도 그 유익을 이해하는 데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내용이 다루어져 있습니다만 요약하자면 은혜 안에서 그리또와 연합함과 영광 안에서 그리또와 교제함입니다. 연합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를 믿음으로 이제 그리토와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의 내용이 그런데. 음. 그리고 그렇게 그 연합을 해가지고 그 충만한 분량에까지 나아가서 이제 목표하는 거는 결국 교제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반드시 형제들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돼.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형제들과 교제 못 합니다. 생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 네, 절대 안 되죠. 음. 그리 또, 늘, 아,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교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어. 자꾸, 자꾸 자기 얘기를 해버리면, 그 무슨 교제가 됩니다 자기 교만한 사람하고는 교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 봐야 유익이 안 됩니다 빌보드 3장 7절 12절 중부사역의 유익에 대해서 결국 뭔지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토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야.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조차하노라. 이게, 이거, 옥중서신 빌리포서를 쓴게 62년경이잖아요. 61, 년경인데 벌써 바울 사역이 이제 거의 말년쯤 돼요. 4년, 뭐 5년 뒤에는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이런 데도 이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그리 또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이게 얼마나 사실 겸손한 태도입니까? 죽을 때까지 이런 태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이렇다고 해서 담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이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세상을 향해서는 진짜 담대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참 겸, 겸손하고, 담대해도 뭐 뻔뻔하게, 뻣뻣하게, 그렇게 담대한 건 아니고요. 제 그리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담대한 거죠. 그리토의 일, 그리도의 이름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그게 그리토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거고, 그리토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토를 얻으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라는. 바울사도는 6계절에서 그리토를 무려 13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도에게 그리스도 없는 은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은혜란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도에게 구원이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목표를 쫓아가는 그다그 목표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입니다. 이게 신과 같은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 장로들에게 신이 임해가지고 구약에 아직 성신이 오지도 않았는데 신처럼 예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신약의 성도들을 그리도 안에서 우리를 신처럼 만들어 가죠 근데 이걸 땅의 방백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신처럼 쓰이려면 오직 그리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매진말. 그리 도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웃음> 주님께서 이 복된 목적을 위해 은혜의 방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이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함은 그냥 열심히 품고 꾸준히 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키지 않고,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성신을 의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 성신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 이게, 그, 자먼의 말씀도, 자먼의 말씀이 결코, 공자나 맹자의 말하고 격이 같은 게 아닙니다. 자먼의 말은 하나의 나라의 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먼 12장 27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음,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이니라. 이게 결코 세상사 속에서 열심 내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아니 우리가 싸워야 될게 있고, 우리가 누려가야 될게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누려가지 않으면 게으른 사람인 거죠. 참, 참, 참 비천한, 그런, 그런 사람이 참 비천한, 아니, 그, 하나님 나라 귀족이면서도 비천하게 살아가는 거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 집에 있을 때나, 길에 갈 때나,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건 뭐, 그러니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길에 행할 때 집에 있을 때. 전부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체로. 전체로, 어, 하나님의 그, 도리를 가르쳐야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사람. 그는 성신을 의지하여 말씀 듣는 자리에 힘께, 힘써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이 들릴 때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성신을 의지하여 깨닫고자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성신을 의지해서 간절히 받기를 바라고, 말씀 받는 사람도 성신을 의지해서 성신이 목표한 것,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알아서 목표한 게 있잖아요. 완전한 인간상과 완전한 사회상이에요. 그 에베소서 전체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 아로서 교회론인데 그 완전한 인간상과 사회상을 교회 아로서 누려가야 된다는 걸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 들은 강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선 것을 그 말씀이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다름질하게 해야 합니다. 그처럼 그 사람은 자기를 살펴 성찬에 참여하기를 힘쓰고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토의 참된 몸과 피를 받아 마시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얘기했는데 그 전하지 않고는 불,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견딜 수 없는 신정이 그게 다름질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속에서 막 다른 달려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에이, 뭐, 이거 해봐야 소용있나? 그럴 수 있겠죠. 이제 뭐,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그러나, 그러면 입을 봉해보지. 그러나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그 전, 전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다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예? 죄와 죽음 가운데 달려가는. 그리토 스 자기를 살펴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힘쓰고 성신을 의지해서 그 성, 성례를 누리는 사람들은 늘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자기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데 자기를 온전히 드릴 것입니다. 그리토의 일을 이루고 나가는 그 길에서도 자기의 연약과 결핍과 실수와 부족이 틀림없이 혼합되어 있음을 알고 겸손 또 겸손 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 그만큼 강렬하게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히 바. 오직 그리스도가 전체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네? 오직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으면 진짜 전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서 말로만 그냥 뭐 그게 아니고요 말로만 그 관계를 그 교회라는 교회적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개인이 아닙니다 세 사람이라는 게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의 그, 관, 그, 복, 복, 그, 복합체라는 말. <웃음> 기도하겠습니다.